이 춤이라고 하는 것도 참 개발하기 힘들고 또 노래하는 것도 또 작곡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3일동지에 얼마나 참 장합니까 이렇게 1 0 4 0년 동안 이어면서 또 부산에 손병이 아, 이하 33인이 사인을 했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동시에 동지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비 3일동지운동을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아, 이렇게 대한민국 방방복곡으로 이렇게 반세를 부렸죠 자그들을상겠어요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제가 한번 선정하면 은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저 MC님 중간중간에 마이크 한번 주춰보세요 자 제가 한번 왜냐하면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행진할 것이고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건데 자 오늘이 104주년 아, 1923년 오늘 3월 1일이죠 조금 전까지 말다 비가 와서 이 무대가 척척 젖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착하니까 햇님이 짱짱 왔어요 하늘이 아마 동했나 봅니다 <웃음> 정말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선상할 테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자 대한독립 망이세 만세삼창을 합니다 네. 자 대한독립 만세! 네. 만세! 네. 만세! 네. 만세! 네. 이런식으로 좀 이따가 용산공원 출발해서 대각사를 돌아서 부산에서 제일 네. 번화가 강복동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갇혀, 같이 일해 버리다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힘차게 여러분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국기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참 좋죠 또큰 국기도 입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무대에 오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잠시를 아, 하고 있죠 뭐, 드래곤드림뮤직애술단종합애술단 단장 큰용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인사하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건축에도 안녕하세요 자, 저 위에도 안녕하세요 네참 날씨가 이제 참 좋네요 참이 하늘이 참 뭔가 이렇게 알아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비가 와서 참 많이 젖었죠 여기다 국기를 필건데 자 저쪽에 자루 밑에 큰 국기 있습니다 국기 좀 주세요 국기 지금 그 용조산 공원에 서서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민 여러분과 같이 크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104조년 독립 만세 운동 기념 행사를, 잠시 우에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행사를 위해서 만장기 이쪽에 벌치시켰어 기념 공연을 했죠. 이제 비가 저위 올라가치고 지금 만장기도 들어오고 3 1 동지에 전라남도 충청북도 지구 그리고 경상남도 지구 네네. 상당히 인천에서도 왔습니다. 상당히 전국의 방만곡곡해서 아, 이곳으로서 서서히 오늘 을 보였는데 정말 참 대단한 오늘 행사입니다. 아, 이 행사를 위해서 아, 3일 동기에서 그 1년 동안 고생을 했죠. 3일 동기 회장님, 우리 서봉세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서봉세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서봉세장님 잘 있습니까? 아, 그러면 아난 어, 나오세요. 잠깐 일 나오세요. 그, 그시 그랑 이건 됩니다. 이건 길이 <웃음> 맞습니이맞 우리 3일동지 회장님, 우리 서봉수 회장님입니다. 저, 앞에 저 카메라를 보시고, 네네. 지금 이방송은 아, 전국으로 거쳐서, 네네. 이제 보셨어요. 세계적으로, 아니, 중국으로, 일본으로 아니, 아니, 계속 그런 그런 글로벌 시대라서 전국적으로 이 뭐. 무대가 자, 나갑니다. 잘, 잘 그러니까 오늘 서범사장님께서 마이크를 어, 잡고 간단한 오늘 의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계속 가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스킷한 아니, 스킷한 예 말. 우리 감사합니다. 돼. 감사하고 우리, 응, 응. 큰용 그래. 우리 큰용 선생님께서 어제부터 이 무대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다 같이 말을 말하셨 잘 들으셨어요. 큰용 선생님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 3일 동시에 예, 3일 동제가, 여기 세사람씩 1945년 12월 3일 날, 18. 우리 민족 대표가 네.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까지, 예, 예 네. 79에 네. 80생이 다 됐죠. 예, 그에게 네. 해왔고, 그 다음에 네. 오늘 네. 기념행사가 아, 104주년입니다. 아, 이 단체는 역사 육군 단체고, 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책에 보면, 제일 처음 아, 네. 보면 아, 네. 나와 있잖아요. 3.1 정치 의뢰받아서, 대한민국을어떻게 만들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1 동정이면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 저 보면 6.25 도참전 우리, 가 저, 저, 우리 공원이 계시는데, 저분도, 저분이 아니면 전쟁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없죠. 그렇죠. 탈 전쟁터 나간 경교 참수입니다. 그래서 저분에 우리가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수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습니다. 네, 네. Necessary... <soccer> 자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이 영상을 가 봐서 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동남아 세계적으로 오늘 클럽을 오늘 공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난낙다 기록되고 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아까 그 가르쳐 줄자 대한국립 만세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자대한국립 만세 용산 봉원 만세! 1 4주년 기념 만세! 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1819년이죠. 우리 김이 3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이 터져라, 전국으로. 여러분들, 이 선조들이 대한국에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 벌써 104주년입니다. 여기는 용두산 봉원. 특설 무대, 정광 무대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충청에서 오시고 세종특별시에 도 오시고 강원도 도 오시고 많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것이 한국 부산은 대한민국의 아주 그첫 한도적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가도세요. 네. 여러분들 사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감아가지고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날씨는 그래도 얼굴은 피어서요. 대행태 이그쳤습니다 대행. 이쪽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분한분전체를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딱표준이 조금 뒤로 가야 좋을 거예요.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아, 아. 앞서 아, 아. 앞서는 안나오는데 저 뒤로 바짝 붙여잖아 아. 요 아, 아니 그러면 안고 뒤에 뒤에 걸쳐 같이 모아니저이서야지저어아저조그만게하저 저쇼 저쇼 저쇼 저로나쇼 저쇼 저쇼 저쇼 저 이 대한민국 국기는 상해 의미가 있죠. 상해 대웅 국기인데, 이 국기를 들고 있다가 부산 시내 가장 유명한 곳, 부산의 상징적인 곳이죠. 반복동 거리를 따라갈 겁니다. <목소리> 단상에 뒤에 소개해 학생 여러분 국기 등을 입고 또, 또 전용 등있입자 만세 한 분을 볼까요? 자, 이 시간에 자, 자 대한독립 만세 한 분을 봅니다 준비할 동안에 정말 참 잔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아마 복받을 거예요3 4인 선전이 이하 아 우리 선전님들의 저은 형도죠. 저 사진을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들고 있는데 같이 들고 시가행진 프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